자, 안녕하십니까. 더쿡 배드민턴 이동선 코치입니다. 자, 이번엔 왼손 밸런스 교정 영상인데요. 어, 여기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른팔, 오른팔에 대한 그립과 스윙계도를 이미 교정을 해놓은 상태예요.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 좀 주의 있게 볼 게, 어, 왼손이에요, 왼손. 이렇게, 지금 왼손이 지금 주먹 다짐하고 있죠. 이렇게 어퍼컷 날리면서, 어, 이렇게 왼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임에 있어서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동작이에요 왼손 보세요 왼손 왼손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아이고 불편해 아이고 불편해라 자 이제 교정 후의 영상입니다 교정 후 영상인데요 어, 이 왼손에 대한 밸런스는 왼쪽 어깨와 같은 축으로 움직일 수 있게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이렇게 어, 해야지, 스윙하는 데 있어서, 들어가고 나가고에 있어서, 어떠한 저항을 받지 않게 돼요. 자, 움직임이 많이 편안해졌죠? 네. 자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어,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